자 맨날 나오는 그 생물의 특성 문제야 어, 이건 뭐 대놓고 점수 주는 문제지 보자고 히말라야 사냥에 대한 자료인데 가 털이 길고 굽이 갈라져 있어 그래서 그다음에 중요하지 산악지대에 살아가는데 적합해 적합하면 뭐야 적응가 진하지 몸의 형태가 그렇게 일어났으니까나 수컷은 단독 생활을 하지만 번식기에는 무리로 들어와 암컷과 함께, 그 다음이 중요하지. 자신과 닮은 새끼를 만들었어요. 생식과 유전이지? 그러니까 2번. 음. 자, 2번도 보자. 자,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세포호흡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일부는 ATP 합성에 이용되고 기억이 세포호흡에 이용된 결과 질소가 노포, 포함된 노폐물이 만들어진대. 그런데 뭐라고 돼 있니? 기억이. 포도당과 아미노산 중에 하나 질소로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기 아미노산에 해당하겠죠? Uh -huh. 기억 미토콘드리아에서 A가 일어난다 당연하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호흡을 하는 동네이고 산소호흡을 할때 마지막 단계에 산소를 와장창 쓰면서 ATP를 대량 합성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니은 암모니아는 B에 해당한다 암모니아는 B에 해당한다 암모니아는 노폐물 NH3고 질소로 포함한 노폐물이니까 맞죠 기억은 포도당 아니지. 질소를 포함하니까 아미노산이 돼야죠. 너무나도 개념 문제. 3번. 자, 사람의 기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 기관 A, B에 대한 자료인데 A와 B는 이자와 콩팥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 A에서 생성된 오줌을 통해 요소가 배설이 돼 오줌을 만드는 동네니까 누구? 콩팥? B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의 부족은 어차피 A와 B가 콩팥과 이자 중에 하나니까 음, B는 이자야. 그런데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 A의 부족이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의 원인이 돼. 그러면 호르몬 A는 누구? 인슐린이죠. 자, 그래서 보기 키억 A는 소화계에 속하니 콩팥이니까 배설계죠. 니은. 동그라미 A, 호르몬. 누구? 인슐린. 인슐린의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 간으로 이동한다 자, 요거 니은에서 낚여서 틀린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 호르몬 다는 공부 허술하게 한 사람들이야 무슨 소리냐면 호르몬이잖아, 호르몬 호르몬은 누가 운반해? 혈액이 운반하지 그러니까 순환계를 통해서 간으로 이동한다 혈액에 녹아서 어디든 갈수 있잖아 그리고 당뇨병, 인슐린의 표적기관 어디지? 간,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진을 전환시키잖아 뭐로 봐도 맞는 설명인 거지 디귿 고지혈증은 기억에 해당한다 퇴사성 질환에 고지혈증 들어가죠 어, 고지혈증 혹은 고지혈증 질 맞죠 4번 어, 결핵과 독감의 병원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 결핵은 세균이지 세균성 질환 독감은 바이러스 어 그럼 뭐가 바이러스고 뭐가 세균인가요 세균은 세포구조로 갖췄어요 즉 세포막이라고 표현을 심지어 해줬어 그러니까 나가 결핵균이고요. 간은 독감 바이러스인 거지. 됐어요? 그래서 기억, 간은 독감의 병원체가 맞고요. 니은 나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죠. 세포 구조로 갖추내는 효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수 있습니다. 딕 가와 나는 모두 단백질을 갖는다. 기본이지. 모든 병원체는 심지어 악성 프라이온조차도 단백질은 갖추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다것도 보자. 자,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 설명 올케 하는 사람 찾는 거야. 자, 학생 A.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를 전환하는 생물은 생산자입니다. 그렇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생산하니까 생산자.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은 생산자의 호흡량에 해당 포함이 되는 거야? 아무 말 대잔치. 생산자의 호흡량은 생산자가 그대로 써버리기 때문에 1차 소비자를 아예 가지를 못하지. 해당사항 없는 설명이지. 학생 C.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맞죠? 언제나 생물에서 생물로 이동하는 물질은 유기물의 형태로 화학에너지 전달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A와 C가 맞는 설명을 한 거지. 자 과학의 탐구네. 음. 빛날개의긴 꼬리가 있는 나방이 박쥐에게 잡히지 않는 것을 보고, 긴 꼬리는 이 나방이 박쥐에게 잡히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 가사를 세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나방을 집단 A와 B로 나눈 후, A에서는 긴 꼬리를 그대로 두고, B에서는 긴 꼬리를 제거한 거야. 긴 꼬리를 그대로 둔건 자연 상태 그대로 둔 거, B는 인위적으로 제거를 한 거야. 지금 다. 일정 시간 박쥐에게 잡힌 나방의 비율은 기억이 니음보다 높았는데 그게 AB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 마지막으로 라를 봅시다. 긴꼬리는 이 나방이 박쥐에게 잡히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 가설과 동일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일정 시간 박쥐에게 잡힌 나방의 비율 이것이 뭐지? 종속변인인지 결과야. 그게 기억이 니음보다 높아. 그럼 뭐야? 얘는 꼬리가 없는 B, 얘가 꼬리가 있는 A, 얘가 덜 잡혔으니까 요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보기기억 기역. 동그라미 기억은 B가 맞고요. 면역적인 탐구 방법이죠. 디귿. 박쥐에게 잡힌 나방의 비율은 종속 변인이라니까 얘를 결과로서 측정을 했으니까. 됐어? 다음 페이지 보자. 자, 요거 7번 문제 틀린 사람들 좀 있는데, 음, 이것도 이제 개념 공부를 좀 허술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가. 1번부터 6번은 완벽하게 개념형 문제라면 요 7번은 어떻게 돼? 개념을 토대로 자료를 해석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 기존의 평가한 기출 문제를 그대로 반영한 문제야. 처음 나오는 자료가 절대 아니거든? 한번 봐봐. 그린 간은 탄수화물을 섭취한 사람에서 혈중 호르몬 기억의 농도 변화를 나타냈는데, 탄수화물을 섭취했더니 증가하잖아 혈당량이 높아질 때 증가하는 호르몬은 나출연호 호르몬 누구? 인슐린 자, 나는 세포 A, B에서 세포 박 포도당 농도에 따른 세포 안 포도당 농도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A와 B 중 하나에만 처리를 했습니다 B는 세포밖에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도 안으로 많이 못 들어가. A는 포도당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으로 많이 들어간 거지. 인슐린의 기능은 뭐야? 혈당량을 낮추는 거야. 혈당량, 혈액이 있는 당은 세포밖에 있는 당이지. 즉, 세포밖 포도당 농도는 무엇과 비례할까? 혈당량과 비례합니다. 혈당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A는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많이 들어가. 밖에서 안으로 많이 들어가고 혈당량이 낮아지겠지. 즉, A의 인슐린을 처리한 거지. 그래서 기억 기역, 동그라미 기억은 인슐린이 맞고요. 인슐린은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거지. 그리고 B에 처리된 게 아니고 A에 처리가 됐다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 어려워. 요 정도는 연습해야 되는 거야. 됐지? 자, 요 놈은 이제 신경계 얘기야. 그치?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홍채가 자율신경으로 연결이 됐어 앞에 길고 뒤에 짧으면 부교감 앞에 짧고 뒤에 길면 교감 그죠? 부교감의 신경세포체는 각각의 중추에 홍채에 연결됐으니 여기는 중간 내에 연결이 됐지요 모든 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척수에 딱 정확하게 따르고 있지 그 다음에 신경전달물질은 양쪽의 신경절 그리고 부교감 말단은 아세틸콜린이 교감 말단은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거지 그리고 교감이 흥분하면 동공이 커지는 거 그치? 자 그럼 봐봐 기억 기역. 동그라미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뇌줄기에 있다 맞습니다 중간내 잉? 이러면 안돼 뇌줄기는 중간내부터 연수까지가 모조리 뇌줄기 맞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은 아세틀콜린으로 같고요 디귿 동그라미 디귿의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즉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동공의 크기는 커지는 거지. 그치? 요건 기억리안 어려워. 이것도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 자료 해석인 거야. 그치? 자 방영국법 맨날 나오는데 이거 은근슬쩍 오답률이 높아. 아자둘중 하나 할 텐데 어, 집중력이 떨어져서 산수 계산을 틀렸어 물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도 실력이지. 읽다가 뭔가 뻘짓을 한 거야. 그치? 이 정도 문제는 뻘짓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봐봐. 자, 개체수, 빈도, 상대피도 중요치를 줬어. 근데 빈도값은 다 줬잖아요. 그치? 그럼 이걸 통해서 상대 빈도 유추할 수 있지? 현재 빈도의 총합은 2.0. 그치? 그러면 얘는 40%, 25%, 35%지. 그리고 중요치가 나왔잖아요, 그치? 합이 90, 이거 합치면 70 그럼 얘가 20%라는 얘기야 뭐가? 상대 밀도가 자, 여기는 72%다, 어, 중요치가 25와 27을 더하면 52 여기서 빼면 이것도 20%네 어라? 그러면 개체수가 같으니까 상대 밀도가 같겠지? 얘 개체수 12개 그럼 여기 상대 밀도 60% 그럼 중요치 합이 어떻게 돼? 이거 다 합치면 60, 40, 38, 138. 그럼 중요치가 가장 큰게 A니까 A가 우점종 이렇게 되는 거지. 기억 A의 상대 빈도 40% 맞고요. B의 개체 수는 20이 아니고 12. 상대 밀도가 20%고 이건 개체 수를 물어봤잖아. 그리고 우점종은 누구? A 중요치가 가장 크니까. 개념적으로 헷갈릴 건 없어. 어. 정신줄을 놓고 풀어가지고 자기가 계산한 숫자가 뭔지를 까먹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주의해야 되겠지? 음. 자, 10번. 뭐 이거 틀린 사람 별로 없기는 해. 워낙 기초 개념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봐봐. 그러면 어떤 동물 이에니콜사의 체세포 X를 나타낸 거야. 이 동물에서 특정 유전형질의 유전자형 라지 a r g e t, 스 m t. X는 감기 세포와 분열기 세포 중 하나인데 염색체가 보이니까 당연히 분열기 세포죠. 감기에서나 막대 모양의 염색체는 관찰되지 않잖아 게다가 이게 지금 2N이퀄 사이에 염색분체가 뜯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체세포 분열이죠 세법 체세포 분열에서 염색분체가 갈라졌으니까 후기세포일 겁니다 그리고 염색분체는 무슨 유전자가? 복제된 유전자가 여기가 라지티면 당연히 여기도 라지티 그럼 이쪽에 스몰티 이렇게 들어갔겠네 그죠? 기억. X는 분열기 세포 당연하고요 동그라미 A는 라지 T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동그라미 B 염색체 콩 찍어놨어? 그럼 당연히 동원체가 있지요? 동원체는 뭐예요? 여기 배꼽같이 똥 찍히네, 그치지 응, 방추사 붙은 여기가 동원체란 말이야 어다 있어요, 그치? 야, 그럼 미치겠다 11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렸니? 어 자,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반성해야 돼 이거 개념을 기본으로 한 자료 해석 문제인데 이게 처음 나온 게 결코 아니고 정말 정말 기본으로 물어본 거야. 봐봐. 항원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어떤 생지 생쥐 기억을 생쥐 기억을 이래. X를 2회 주사했을 때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냈어. 근데 그 기억을 뭐라고 했냐면 X에 대한 항체가 포함된 혈청과 X에 대한 기억세포 중 하나래. 그런데 너무 쉬운 게 그래프에서 기억을 주사하자마자 항체 농도가 0이 아니게 됐으니까 당연히 항체가 포함된 혈청을 주사한 거지. 그치? 그리고 X1차 조사했을 적에 약간의 시간 딜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삘찔끔하고 항체 농도가 높아졌네? 뭐한 거야? 이때 처음 만났잖아. 1차 면역한 거야. 그리고 채다 떨어지기 전에 2차 주사했지. 그랬더니 급상승했지. 뭐니? 2차 면역. 그죠 그래서 기억, 기역, 동그라미. 기억은 X에 대한 기억세포 일리가 없다. 혈청주사했다. 니은, 구간 1에서 X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했다. 니은 보기, 낚인 사람 진짜 반성해라. 이거 계속 강조했잖아. 뭐? 형질세포는 뭐가 안 돼. 왜? 얘는 항체를 뿜고 장렬히 전사하는 세포야. 뒤가 없어. 형질세포는 항체를 뿜을 뿐. 그걸 다 뿜고 나면 전사하는 세포. 사라지는 세포인 거야. 기억세포가 되지 않습니다. 됐어? 심지어 구간 일은 1차 면역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비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돼야지. 2차 면역은 기억세포가 새로운 형질세포로 분화가 돼야 되는 거고. 완전 해당사항 없잖아. 이걸 왜, 낚, 이걸 왜 낚이는 거야 도대체. 디귿. 구간 이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당연하지요. 왜? 항체 농도가 0이 아니잖아. 항체는 체액에 녹아서 운반대사 항원에 결합한단 말이야. 체액성 면역, 그래서. 틀릴 게 아니다, 이거는. 자, 12번도 봅시다. 뭐 언제나 나오는 음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A는 갑상샘과뇌하수체 전엽 중 하나이고 기업가이는 TRH, TSH 중에 하나이다. TSH. SH가 스티뮬러스 호르몬, 자극 호르몬. T는 갑상샘 그러니까, 갑상샘을 자극하는 ᄂ이 TSH. 시상화부에서 분비된 기억이 TRH. 그럼 A는 뇌화수체 전엽. 이렇게 되는 것이 기본 개념이야. 음. 아주 기억. A는 뇌화수체 전엽이 맞고요. ᄂ은 TSH죠. ㄷ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음성 피드백 그래서 어떻게 돼 앞으로 가서 얘네를 줄여 그치 따라서 trh 기억의 분비는 감소하는 것이 되니 응. 어, 가장 기본적인 음성 피드백 일시야 3페이지 어 유전형 질과 확률에 관한 건데 이것도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표현이 살짝 낯선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어려운 문제는 결코 아니니까 한번 봅시다. 자, 상염색체인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가가 결정이 되는데 그게 유전자가 A, B, D가 있어? 복대립이시. 유전자는 A, B, D 세 가지인데 표현형이 네 가지야. 대립 유전자 종류보다 표현형이 늘어나게 되면 중간 유전이 섞여있는 복대립이라고 했었지.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유전자형이 AA인 사람과 AB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으면 무슨 소리야? A가 B보다 우성, 그죠? 그럼 D가 누군가와 중간 유전인 거야 지금. 유전자형이 AD인 사람과 DD인 사람의 표현형이 다릅니다. AD와 DD가 달라. D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 A 표현형, D 표현형 다를수 있네. 그럼 근데 D가 일로 들어가서 중간 유전이어도 다르지. 어, 둘 중에 하나야. 즉, 요 뒤에 표현이 지금 처음 나온 표현이야. 그러니까 요 문장에서 뒤의 관계를 이 문장 하나를 해결할 수 없게 준 거야. 근데 어렵지는 않은 게잘 생각을 해봐. 유전쟁의 AB 아버지하고 BD 어머니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날 때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과 어머니와 같을 확률이 각각 4분의 1이야. 이걸 통해서 결정하라는 거야. 자, 우리 아버지가 AB. 그지? 엄마는 BD. 대립 유전자 세 가지가 등장했으니까 표현형 네 가지가 다 나오기는 할 거야. 어떻게? 유전자형 AB, BB. AD, BD지. 그지? 자, 각각 4분의 1이라고 했어. 그치? 우리 아버지가 유전자형이 AB인데 A는 B에 대해서 우성이지. 우리 아버지 표현형은 그럼 뭐야? A 표현형인 거야. 그럼 내 네, 이거 완전히 똑같잖아. 얘만 A표현형이라는 거지. 어라? 그럼 AD는 A표현형이 아닌 거네? 그럼 뭐야? AA랑 AD도 다르고 AD와 DD도 다른 거지? 그러니까 A하고 D가 중간유전이었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표현형이 같으란 확률은 4분의 1. 엄마는 BD야. 근데 BD에서 D가 우선이니까 D가 발현됐겠네? 그치? 이거는 BB표현형, BD 요게 엄마랑 같은 표현형 4분의 1 설명되는 거지 그래서 우열관계를 여기까지 해서 결정하면 돼 마지막으로 유전자형이 BD 아버지와 AD 어머니 사이에서 니은이 태어날 때 표현형이 최대 A가지다 똑같아 BD와 AD가 만났어요 그치? 그런데 A, B면 표현형이 뭐니? A가 발현되지 B, D면 D가 발현되지요. A, D면 중간 유전 A, D 발현됩니다. 그리고 D, D면 D가 발현되네. 그럼 뭐야? 아, 여기가 표현형이 같아요. 그럼 표현형이 1, 2, 3, 세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A가지라는 것은 최대 세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억 가는 복대림 유전 맞고요. A는 D에 대해서 완전 우성 아니고 불안전 우성 중간 유전이었고 A는 세가지가 맞지요. 그래서 기억디귿시야 해석 뭐 쭉쭉쭉쭉 순서대로 해석하면서 그냥 푸는 문제 어, 그냥 잘 봐줘야 준킬러 그것도 쉬운 준킬러 거 문제 되니? 감소 분열 나왔지 그치? 응. 어떤 남자 P의 G 형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럼 세포 1, 2, 3, 4요 분열 안에서만 해석하면 돼요 조건이고요 표는 세포 기업 더 디귿에서 스몰 A, 라지 B DNA 상대량을 나타냈는데 모두 상염색체 있어, 모두. 그러면 상염색체 고려 안 해도 되는 상황이지. 그리고 기니디는 1, 2, 3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 그리고 동그라미 AB는 0과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그럼 잘 봐라. 스몰 A도 갖고 있고 라지 B도 갖고 있지. 근데 스몰 A가 4까지 나왔어. 아, 유전자형 스몰 A, A. 그러면 4가 나왔으면 이거는 스몰 a l l a 인데 4까지 나왔으면 2세포밖에 안 되지, 2n. 그럼 1세포 2n은 스몰 a l 를 2개 갖고 있을 거야요 그치? 근데 니은도 어때? 아 저, 여기도 복제해서 여기가 스몰 a l 가 4개가 네 있으면 여기에 2개지만 여기도 어떻게 해도 둘, 둘 가겠지, 그치? 그럼 얘도 2개가 있을 거야요 s m a l 는 그럼 이건 2, e, 2. E. 어라? 2 e 또는 0이래며 그럼 b가 동그라미 아니 b가 0인 거 아니야? 아 끝났네. 그럼 기억이 핵상 n이니까 3세포 얘는 1세포 2n짜리. 그러니까 2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무슨 소리일까? 라지비 스몰비로 b는 2형 접합이었어. 이렇게 돼. 어, 그럼 4 2겠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3세포 쪽으로는 라지비가 가지 않았어. 이쪽으로 라지비가 오고요. 여기 스몰비가 왔겠지. 뭐. 그치지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3이다. 맞습니다. P의 유전자형은 smalla, largeb, smallb도 맞고요. 4세포에 largeb가 들어있는 것도 맞지요. 그래서 이것도 감수 분열에 DNA 상대랑 매칭하는 비교적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된 거야. 자 근수칙인데 어, 수능급 절대 아니야. 수능급은 이거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높게 나오거든. 어, 약 약간 어려운 척을 해보려고는 했으나 결코 어렵지 않고요. 중킬러급의 비교적 쉬운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한번 봐봐. 자, 근육 원소명 마디 X 그 다음에 가나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가나는 는가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 기억은 2분의 아이 대 니은은 2분의 겹치는 구간 그렇다면 쟤네는 변화량이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가 나올 거야. 다만 X의 변화량이 음. T1에서 T2가 되면서 0.2 감소했어요? 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수축한 거야. 그런데, 요게 지금 두 개가 같은 값이 나왔지? 그치? X의 변화량은 델타. 그치? 기억과 니는 절반 값이 변하는 거지? 2분의 델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의 변화량은 0.1씩. 그런데 얘가 같은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동그라미 A 값은 그냥 0.5 때려 넣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는 0.1 증가 여기는 0.1 감소 그러니까 이게 2분의 아이대인 기역 여기는 2분의 겹치는 구간 니은 이렇게 바로 읽을 수가 있겠지 자 이제 보기를 한번 해결하자고 기역 가는 기역 아니고 니은이고 그치 니은 T1일 때 니은과 H대의 길이는 같다 잘 생각해봐 기역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 절반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변하지가 않아요 0.5, 0.5에서 1, 1 그치? X 전체가 2.5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이거 H대는 이거 0 5란 얘기지 H대 0.5 그 다음에 니은도 0.5 길이 같지요 T2일 때 A대의 길이는 A대는 일정하니까 아무거나 구해도 돼 T1일 때 어땠어? 어, 모든 구간이 0.5였지 그러니 A대의 길이는 이거 다 더하면 되네? 1.5가 맞지요 어때? 기본 형태 나왔지? 안 어렵다니까 난 것도 봐봐. 전도도 니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 이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야. 우선 D2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어. 그리고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와 Ams일 때 D3와 D4의 막전이를 나타냈는데 신경 A, B의 전도 속도는 각각 2cm 퍼 밀리세컨드라고 줬어. 그러면 D3하고 D4가 2cm니까 여기 지나갈 때 전도될 때 1ms가 추가되는 거야. 그치? 그렇다면 자봐 4ms에 D3에서 막전이가 플러스 3 2였어 그치? 그러면 D4는 저때 1ms 뒤에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어 이거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62겠다. 자 이제 그럼 D4 지점이 4ms일 때 마이너스 60, Ams일 때 마이너스 80, 시간이 얼마 흘렀어? 2ms 흘렀지? 그러니까 A는 6ms를 의미하는 거죠. 됐어? 어, 보기 봐봐. 기억. A는 그래서 여기 나오고요. 기억이 5ms일 때 그때 측정했다는 거야. D4의 막전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3 4ms에 마이너스 65ms는 플러스 30이겠네. 티 ᄒ 기억이 3ms일 때, 3ms일 때 측정한 거다. 어디를? d1과 d3를 측정을 한 거야. 자, d3는 4ms일 때 플러스 30이지. 그럼 3ms일 때 마이너스 68분극 해당돼. 자, d1도 해보자. d2에 자극을 줬어요. 그지 D1까지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은 속도가 2였으니까 2밀리세컨드에 도착을 하지. 근데 측정을 언제 했어? 3밀리세컨드. 2밀리세컨드 도착해서 3밀리세컨드 측정을 하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60 탈분극 성립이 되네요. 요건 기억 내은 티고 다 맞고 이 정도면은 아 심플하게 응. 연습 좀만 돼 있으면 쭉쭉쭉쭉쭉쭉 푸는 문제. 오케이. 응. 자 가계도인데 그게 가계도 막상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 어, 비교적 지난번 수능 문제에서 파생한 문제로 볼 수는 있어. 왜냐면 복들이 병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어,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상태. 3페이지까지 크게 막힘없이 풀었으면 여기 문제 푸는데 크게 고생 안할 거야. 근데 이제 3페이지까지 푸는데 뭔가 이렇게 걸려서 시간을 까먹었으면 가게도 풀기엔 마음이 좀 급했겠지? 그럼 보기를 해석하다가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봐봐. 자, 가형질은 A 세트에서 결정이 되는데 완전 우성. 나형질은 한 쌍에서 결정되는데 EF지. 우열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E, F, G라고 줬지요. 그죠? 표편형세 가지인 거야. 각이 다 이렇게 나왔고. 구성은 5, 6, 7, 8에 F 유전자 DNA 상대량을 줬어. 어, 6번이 F가 두 개네? 음, 얘 F, F. 나형질에 대해서. 또. 8번도 두 개야. 8번도 FF. F. 그 얘기는 양쪽 부모들이 모두 F를 가지고 있을 거야는 성립이 되죠. 나형질에 대한 건 먼저 보이는 대로. 7번은 F가 빵개야 아하. 그리고 5번은 F가 하나가 있어까지는 해결이, 해석이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 5와 7에서 나의 표현형이 같아요. 오호. 그러면. 5와 7의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이 유전자가 어, 발현이 된 거야. 그래야 되지? 근데 7은 F가 없었으니 F가 발현된 건 아니잖아. 그럼 뭐 남았어? 이지 만약에 저기 G면 5는 F 발현돼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아 그러면 여기가 2였어. 오케이. 됐죠? 5, 6, 7 각각의 체세포 1개당 라지 A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5, 6, 7 각각의 체세포 1개당 G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과 같아요. 어허, 그럼 봐봐. 5, 6, 7에서 G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안 남았어. 그치? 근데 저기도 만약에 G가 없다면 0개. 그러면 라지 A가 0개면 5, 6, 7에서 가표현형이 모두 같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네. 그럼 개는 아니네. 그럼 여기 G가 있었네. 그리고 5, 6, 7에서 라제이 합이 1이 나와야 돼. 유 조건인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 얘만 가가 발현되고 이 사람들은 정상이야. 그치? 만약에 정상이 우성이면 여기도 라제이, 여기도 라제이라서 라제이 하나를 만족 못 해. 무슨 소리야? 얘가 라제이 하나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이 얘기죠. 즉, 가가 우성, 정상이 열성이라는 거야. 되니? 자 일단 찾을 수 있는 건 찾았으니까 보기에서 물어본 보거게 기억 가는 우성 형질이다 찾았지 니은 가의 유전자는 나의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다 띵어떡 하지 따져볼 거야 지금 이게 연관인지 독립인지 얘기를 안 했잖아 보기 중에서 얘가 제일 어려운 거야 지금 한번 봐봐 정상인 사람은 열성이기 때문에 가에 대해서 스몰 A 스몰 A 확정인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다양하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타고 들어가 볼게 애들이 다 스몰 A를 갖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4번은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A가 있고요 라지 A 스몰 A가 될 거야 그럼 봐봐 EFG에 EFG에 다 있어 그치? 뭔가가 이하고 G 중에 라지 A랑 연관된 게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아, 연관 아니네. 연관이었으면 7번이 설명이 안되 지금. 그래서 같은 염색체가 아니라 독립된 두 쌍의 염색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티귿. 6,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7과 같을 확률은? 그러면 스몰 a, 스몰 a 확률은 1분의 1이죠. 그렇죠? 나에 대해서 표현형이 같으려면 2가 발현돼야 돼. 그치? 근데 2는 얘만 갖고 있네? 2를 받을 확률 다시 1분의 1 독립된 사건이니까 1분의 1 and 2분의 1 그래서 1분의 4 이렇게 읽어야지 그래서 가게도치고는 어렵지는 않은데 마음 급한 사람들은 니은에서 한번 띵 하고 말렸을 수 있어요. 뜨니자 18번 상호작용 이것도 맨날 하나 나오잖아 그런데 문제가 쉬워 터세하고 종간 경쟁인데 은어! 은어는 터세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였고 그치? 애기집신벌레, 집신벌레 이거 종간경쟁이죠 경쟁, 그쵸? 이거 교과서에 나와있는 예시잖아 그래서 애기집신벌레 집신벌레 어때? 아우렐리아종 카우타툼종 종이 달랐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애기집신벌레만 살아남았어 그죠 그럼 기억 간은 종간경쟁 아니고 터세고요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다른 종 종간경쟁이니까 디귿 나가 일어나 기업과 니은이 모두 이익을 얻는 거야? 애기 집신벌레만 살아남았다니까 집신벌레는 손해를 받잖아. 모두 이익일 리가 당연히 없다. 어, 이러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자 이제 돌연변이가 나왔는데 이거 살짝 연습이 된 사람들은 할 만한데 놓쳤을 수도 있어. 한번 봐봐. 서로 다른 세계의 상염 색체에 있는 세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해야 돼. 모두 독립이지. P의 세포 1, 2, 3에 각각 들어있는 DNA 상대량을 나타냈는데 동그라미 기니는 1, 2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그럼 일단 등장한 적이 있는 유전자를 체크를 해보자. 원래 모세포가 갖고 있는 걸 테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는 모르겠고 스몰 B, 라지 D, 스몰 D는 뭐가 체크가 안 돼. 그치? 일단 여기까지. 1부스터 3 중에서 2개에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염색체가 없고 나머지에는 중복이 일어나. 대립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증가한 염색체가 있는데, 그게 large A와 small B 중 하나. 요렇게 된 거야. 그럼 D는 그냥 상염색체잖아. 그치? 생각을 해보자고. 중복, 중복. 그리고 기억과 니은 1과 2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우선, 음, 2N짜리 세포라면 large A, small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이 세포는 2N이 될수 없지. 1, 0이니까. 2N 아니야. 게다가 이건 중복인 거지. 핵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얘는 핵상 N 잡고요. 자 그리고 이게 모두 상염색체거든. 모두 상염색체야. 그리고 기억과니는 1과 2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 제가 1, 0이면 여기도 1, 0이어야지. 2, 0일 순 없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1. 니은은 2, 잡고요. 그럼 무슨 소리일까? 1세포는 1102, 11하면 요거 2N짜리 세포지. 그렇지? 3세포는 0이겠지 그렇지? 여기 02, 그러면 여기도 02, 핵상 N중기세포. 어? 이 세포? 1, 0, 0, 2, 1, 0 여기서 2가 탁 튀지? 무슨 소리지? 아, 얘가 중국이네. 이제? 이 e 세포에서. 그래서 기억 기역, 동그라미 기억은 2가 아니고 1이고요. 동그라미 A는 small b 맞습니다. P에서 가의 유전자형은 large a, small a, small b, b겠지. 2엔짜리 멀쩡한 세포가 small b 두 개니까. 그치? 그리고 large d, small d, b가 2형 아니고 동형이라 틀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자 최근 트렌드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우리 이제 출원책에서 이거 연습한 거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보고 반가웠을 것 같아. 한번 봐봐. 어떤 동물 A는 EN이골 8, B는 EN이골 e 6, 세포 가나다에 있는 염색체 중에서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나타냈어. 그런데 이 개체 A, B는 성이 달라. 그죠? 그리고 성염색체는 암컷 X, X, 수컷선 X, Y 그리고 자, 기억을 제외했는데 그게 X나 Y 중에 하나야. 음흠. 핵상 따져볼게. 얘는 핵상 N, 얘도 핵상 N, 얘는 2N. 상동이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 짝꿍 안 맞지? 하나 사라졌어. 그치? X나 Y 중에 하나가 사라졌어. 그치? 얘랑 핵형 닮은 애 누구니? 나는 아니지. 가지. 이렇게 된 거야. 얘가 같은 개체 세포. 근데 잘 봐라. 그럼 얘는 2N이퀄 6에서 하나 사라진 거야. 그럼 얘는 N이퀄 3에서 하나 사라진 거지. 자, 그럼 얘는 다른 개체잖아. 종이 다른. 뭐 남았어? N이퀄 4. 그럼 얘도 하나 사라졌는데 지금 얘네 둘, AB는 성별이 달라. 모조리 Y가 사라졌다고 할수 있겠냐고. 성별이 다른데 암컷은 Y를 안갖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진 요 하나는 모조리 X가 생략이 됐어요. 그럼 얘가 수컷이고 얘가 암컷이에요. 설명이 되는 거지. 애니?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X가 맞고요. 가에서 상 염색체 수는 3이니 사라진 건 성염색체. 상 염색체는 두 개. 나는 수컷이 아니라 암컷의 세포. 그래서 기억만 맞지. 어때? 안 어렵잖아. 연습만 됐으면 쉽게 쉽게 푸는 문제. 그래서 어 지금 3월 모의고사의 점수 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거나 기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 어떻게 어 지금 이것은 중간 과정인 거야. 음 본인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야 돼. 틀린 게 많은 사람들은 다 구멍난 거. 특히 개념이면 빠른 시간 안에 메꿔야 돼. 중간고사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말 넘기기 전에 개념책 다 뒤져. 원리와 해석책 다 뒤져서 거기서 자기가 놓치 개념이 뭔지 빨리 찾아서 메모하고 음, 밑줄 긋고 어 다시 복습을 해놔야 돼어 추론 틀렸는데 괜찮아 어, 추론이 어렵지 않은 거 틀렸으니까 자기가 문제 구조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한번 잘 읽어봐 봐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를 중간 점검하기에는 충분히 연습할 만한 문제였던 거야 그런 의미를 갖는 거지 이게 수능 성적은 아닌 거야 다들 아직 기회 있습니다 어, 복습들 열심히 하세요.